여기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, 맛있니? 어, 나하로 따라오는 거니? 제주도의 세계 자동차 피아노 박물관 소개할게요. 제주도민 탐나운전 사용할 수 있고요. 신분증 가져가시면 도민 할인도 가능합니다. 사슴 먹이주기 체험과 어린이 자동차 교통체험을 할수 있습니다. 영수증 잘 챙기세요. 사슴 먹이주기 체험할수 있대요. 이거는 무료. 티켓팅하면 무료. 파이어드로 전시를 해놨네. 아, 동대기 폈어. 이렇게. 아, 이건 너무 귀엽다. 2차. 이거 뭐야. 모이스 옥스포드 유니언 잭이 딱 붙어 있어. 진짜 이거, 와. 붕붕붕. 근데 2차도 진짜, 와, 느낌 있어. 캐딜라. 와, 나 요즘 사람인 줄 알았어. 깜짝 놀랐네. 빨간 버스는 또 영국이지. 어디 가는 거야? 토트넘. 토트넘? 여기, 누구세요? 여기저기 이런, 꼬마꼬마, 이런, 이런 아이들이 있어. 와, 여기 사슴이 있어. 사슴 들어. 아니, 다, 어머, 다인형처럼 있어. 얘들아, 너네는 내가 안 무섭니? 안녕? 내가 먹이를 한번 줘볼게. 어, 얘, 얘, 냄새 맡았다. 어구, 이거, 이거, 좋아, 좋아. 자, 이리 와봐. 어구, 어구, 어구. 맛있니? 어, 나 날로 따라오는 거니? 너 아주 빨리 먹는구나. 어, 어, 어, 어 알았어, 알았어. 야, 너 진짜 빨리 먹는다. 좀 씹어. 안 씹어? 야, 제주 당근이 맛있긴 하지. 그치, 그치, 그치. 어구, 어구. 천천히 먹어봐. 똑똑똑. <웃음> 아유, 잘 먹었다. 아유, 잘 먹었다. 끝! 읍스 반가웠다? 다른 애들은 막 뭐, 여기 있어. 어떻게둘게 없어. 미안해. 다른 분들이 또 와서 줬으면 좋겠다. 그치? 이게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밭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뭐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안 오는데요. 여기서부터 곧절 숲길이 있나봐요. 이런 이런 느낌 너무 좋아. 중간 중간에 시가 있네요. 아 이렇게 계단도 있고 되게 잘해놨어. 여기 아, 이렇게 좋은 숲이 있다고. 와 진짜 좋다. 아, 여기 자동차 피아노 박물관 오시는 분들은 이고절꼭 오셔야겠는데요. 또 어디 가가지고 숲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온 김에. 꽃자갈까지 걸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입장을 내고 들어온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나는 보통 숲 걸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. 진짜 무서워서 죽어요. 근데 조금, 조금 난것 같아. 조금 안심이 돼. 들어오는 길이 뻔하잖아. 우리가 알잖아. 어디로 해서 들어오는지. 오래오래오래 오래 가면 된다. 이 색깔 너무 예쁘다. 약간 펫파쪽 색에 흰색 많이 섞어. 바꾸면서 조금 더 오렌지가 살짝 들어간 그런 색아 파란불 건너갈게요. 아 여기 이게 어딜 타고 다니는 차가 있나봐. 오 이렇게 돼있네. 이게 최초의 차인가 봐요. 이 가족이 이거 너무 예쁘다. 전 세계 6 대만이 존재하는 차들. 아차좀좀 좀 차가 거의 좀 질리려고 한다. 차가 또 있어. 털을 찔러는 차들. 조각의 아버지, 오기스트로뎅이 조각품. 여리 로댕이? 아, 그래서 저기 생각하는 사람이라. 대박. 에디슨? 에디슨이 또 여기서 나와. 참 에디슨이 안 나오는 데가 없구나. 이슨 오르골 선자 같아. 대형 오르골. 아 안쪽에도 그림이 있어. 그리고 너무 희한한 게 있다. 이거 봐. 그랜드를 진짜 세워놨어. 아, 하프 피아노. 야, 아, 이거 진짜 특이하다. 이 밖에 24K 피아노 같은 음. 특이한 피아노도 있었고요. 자동차 만들기나 우르골 만들기 같은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. 진짜 마지막 차다. 헤드라. 마르딘몬로가 사랑한 차라리. 마르린몬좋 어머네 장국아 너무 귀엽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아이아몬드가 1700만원 대박